영어에서는 주로 비동사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bing를 빼면 은 순간을 묘사할 때가 좀 불가능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때 g 시라는 동사를 쓸수 있거든요. 즉 비동사로 표현하기 좀 애매한 것들을 g e 로 대치해서 쓸수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한번더 해볼게요. Okay. 우선 want, like, understand 이런 것들은 현재 진행형이 좀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론 문맥에 따라서 좀 표현하고 싶을 때는 원어민들도 쓰기는 써요 그러면 굳이 틀렸다고 말할 게 아니라 그냥 문맥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그러나 문법적으로는 쓸수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비동사도 원래는 뒤에 ing 가 붙지 않는 한 순간을 묘사하기엔 좀 그때 이제 get 을 쓰면 되는데요 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I am loved 나는 사랑을 받는다 가 되겠죠 뭐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I am stressful 하면은 어, 나는 스트레스 받아 이것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뒤에 만약에 when I speak English 라고 말하면요 영어로 말할 때뭐 말할 때마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라고 얘기할 때는요 비동사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 써서요. I get stressful when I speak English. 나는 영어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 라고 하는 게더 좋고요. 그러니까 비동사로 표현하는 거에 대한 한계를 계시 어느 정도는 극복해 주는 거죠. 더 좋은 표현으로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He was shot. 그 사람은 총에 맞았었어지만요. BPP잖아요. B 혹은 형용사잖아요. 이거는 그냥 과거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총에 맞은 그 순간을 묘사할 때는 get을 쓰는 게 조금 더 나아서 get의 과거인 got을 써서요. he got shot. got pp를 쓰면 그 순간을 묘사하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bp로 p 표현하기에 좀 어색한 것들을 get pp로 표현하는 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I will be married. 하면 나는 결혼할 거야 라기보다는 결혼한 상태가 될 거야겠죠. 자 그리고 나는 결혼할 거야고 결혼하는 순간을 묘사할 때는 be보다는 get이 어울려서 I will get married 라고 표현하는 게더 어울리는 거고요. 자, 근데 미래를 표현할 때 will보다는 be, ing가 더 어울릴 수도 있다 그랬죠. 그게 I am getting married. 나 결혼식 하기로 했어 라고 말할 때는요. 원어민들은 거의 다 I'm getting married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이때는 일반적인 현재 시제로는 표현하기 좀 애매할 때 이렇게 be, getting, pp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결혼하기로 되어 있다는 라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또 그냥 현재 시제로 보면 I'm married 하면 나는 결혼한 상태다 가 되겠죠. 나는 지금 결혼한 몸이야 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때 I get married 그러면 그 순간순간이 계속 이어짐을 표현하기 때문에 나는 결혼하는 사람이야 뭐 결혼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야 좀 이상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서요 이때는 get pp 보다는 be pp 가더 어울리는 경우가 되겠죠 또는 과거를 표현할 때는 I was married 그러면 나는 결혼한 상태였었지 잖아요 그럼 지금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느 시점에 결혼을 했어 라고 표현할 때는 그때는 또 get pp 가 어울리겠죠 그래서 I got married last year. 그러면 나는 작년에 결혼했어, 결혼식 했어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개시 비동사를 대신해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좀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BING 혹은 BPP 아니면 다 형용사니까 비형용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Tom is happy. 그러면 Tom은 행복한 사람이다. ...잖아요. 지금 행복해 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뭐 물론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톰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도 쓸수 있고 톰은 지금 행복해에도 쓸수 있지만 이 문장으로는 명쾌하게 구분하기엔좀 힘들죠. 그리고 A trip is exciting. 여행이라는 것은 흥분되는 거야. 어떤 대상들 주로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을 흥분시키지 라는 의미로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게 원래 비동사의 기본적인 뜻인데 Tom is sick. 그러면 의미상 Tom is sick 하면 Tom은 지금 아프다가 되겠죠. 그는 아픈 사람이야 일 수도 있지만 지금 아파일 때도 쓸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Tom is happy right now 하면서 보조적인 단어를 붙이면서 지금 행복하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Tom은 지금 행복해 라고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원래는 문법적으로는 좀 비문 즉 조금은 틀린 문장이라도 볼수 있지만 그냥 지금 행복해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앞에 being을 붙여서요 비동사를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tom is being happy. 그러면 tom은 지금 행복해다 라고 말해도요. 원어민들은 다 알아들어요. 문법적으로는 틀렸지만 틀렸다고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쓰니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톰은 굉장히 공손하고 친절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따라 유난히 루드해요 무례해요. 그럴 때는 t o 이 오늘 왜 저러지? 왜 지금 이렇게 무례하지? 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Tom is rude 라고 해도 되지만 Tom is being rude today. 오늘 톰이좀 무례하네. 평상시엔 그렇지 않은데 좀 이상한데? 라고 말할 때도 이렇게 앞에 being을 써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현재 시제랑 BING에 대한 정리는 어느 정도는 이제 끝난 거고요. 아니 거의 끝난 거예요. 이제 적용만 하시면 돼요. 네, 낮일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와 볼게요. ing랑 비교를 해볼게요. 2를요. 보면요. 보통 ING는 이거였었죠. Tom Studies, People에서 Starting은 현재의 모습이나 혹은 주체를 표현할 때 쓰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행위의 목표가 되거나 좀더 장기간을 표현할 때는 to를 쓰는 게 조금 더잘 어울려요. ing보다는요. 그래서 to study 하면 연구하기 혹은 BPP로도 쓸수 있겠죠. to는 to be s t u d i 그러면 연구되기 이렇게 목표 중심적인 단어들이 되고요. 그 외에도 to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저랑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여기선 이렇게 ing와 to를 간단히 비교하면서 지나가는 걸로 하고요. 예문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students 하고 to study English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할 학생들은 like global cultures 글로벌 문화를 좋아하지 인거고 people studying English have dreams 그러면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뭐 사실 우 우리가 b 구문 to 고 해서 비동사와 같이 쓰면 r 뭐 k Paul is to finish his work. Paul is to finish his work. Paul is to f i 는 i s h his work. Paul is to finish his work. Paul is to finish his work. 폴은 그의 일을 끝 o 려고 한다, 끝날 예정이다, 끝 r 고 싶어 한다. 뭐 문맥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to는요. 부사처럼도 쓸수 있어요. 그때는 의미가 그냥 명쾌해요. 뭐뭐 하려고 해요. 그래서 I'm here. 난 여기 있지. 그런데 이 to study English가 문장 전체를 설명하면서 영어 공부하려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또 ing도 이렇게 부사처럼 쓰면 그 의미가 I'm here. studying English. 그러면 나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있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또 하나 명사 처럼도 쓸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어로 쓰일 때는 ing나 to나 큰 의미 차이는 없어요 동사 뒤에 쓰일 때 약간 의미 차이가 생기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거예요 그냥 간단히 보면 to meet you makes me happy 너를 만나는 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구요 meeting you makes me happy도 비슷한 뜻이에요 단지 to를 문장 맨 앞에 쓸 때는요 이렇게 뒤로 보내는 게 영어의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to meet you makes me happy 는요 이렇게 아래처럼 to를 뒤로 보내고 앞에 i s 를 넣어서 it makes me happy to meet you 라고 쓴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고요 물론 이 문장 형태는 뒤에서 또 따로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